자, 골든 나이츠 메타버스 G2 신규 서버에서 들어갑니다. 렛츠고. 자, 일단은 동의하고요. 자, 여기다 쿠폰 입력, 여기 있죠. 자, 주는 쿠폰을 일단 싹다 받아서 긁어볼게요. 나는 사전 예약이라는 쿠폰이네. 오, 한글로 사전 예약이라는 쿠폰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한글로. 글로벌, 202싹 아, 받아야 돼요. 쿠폰은 원래 싹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쿠폰 입력. 1 a n n i v e r s y a n n i v e y 자 그리고 또이애니베션은 1주년 기념 쿠폰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30만원 상당 캬 자, 꿀패네요 자이정도로 쿠폰을 받고 우편함에서 보상을 싹 받으면 돼요 이 게임이 요즘 인기가 많아서 1년 서비스를 하고도 7월 26일에 신규 서버, 진구, 신규 서버 G2를 오픈했대요 근데 보통 1년하고 서버 증설하기 쉽지 않은데 인기가 더 많은 게임이랴 1년 서비스 했다는거도 소통도 잘 된다는게 그런 느낌이있죠 소통이 잘 되는 게임 운영진과 소통이 잘 되는 게임 자, 쫙 달립니다. 1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덱이나 이런 걸 레벨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랩모드도좀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자동 게임이니까 켜놓고 그냥 하는 거지. 벌써 다 잡았어. 속도감이 상당해요. 마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리차드 1세 70개로 뽑는데, 자, 루비 11개로 한번 가볼게요. 700개로 소환법기 레스토어 오~ 에스급 나왔고요. 오, 에스급이 나왔어요. 뭐야? 이제 이렇게 가야지.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다시 한번 소환! 아 나도 울트라레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안나오네요 한번더 갈게요 울트라 UR이 나와야 되네 한번더 가요 라스트팡 좀 줘라 아우 씨 안주네 아다이 없어 다이 없어요 없어 오 고급 소환서 있어요 건설소환서 10개 좋아, 이벤트 영웅뽑기권 이런 게 있어 소환. 나프리 끼고 하니까 지요내 가라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 요오 레어 레어 나왔어요. 이제 울트라 레어 안 나왔고요. 자 특급 영웅뽑기권. 좋다고. 오 토끼 나와서 토끼 너무 귀여워요 캔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저아까 준게 이거였구나 이거 좀 다시 짜야겠어 고급 소환사 이렇게 써요 아 락슨이 좀 그만 나와 제발 아. 캔디 일단 캔디 강화해요 에이삼크 밀어갖고 캔디 한번 강화합시다 캔디한테 몰빵됐고요 겉절리들 밀어갖고 캔디 좀 강화했어요. 어, 강화. 저 캔디한테 물방이 다잘 어울리는데. 어, 물방! 지좋은 친구한테 몰빵한거야 원방금정도만강화합시다 진짜 영웅도 강화했겠다 아 이것도 은 또.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지금은 아빠가자 아, 얘도, 얘도, 거의? 얘도, 거의, 회복해. 오, 내가 혼자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핸디 혼자 잡겠는데? 아, 핸디 혼자 남았어 캔디 혼자 나았어요 캔디 혼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때 이 아저씨들을 노리고 착정하 만든 게임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끼고 노래말고 자크로이자 크가좀 세요 꽃길을 더 긁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 구독해 이거.. 이거 없이 이거 을줘 바꿔! 사람에 한번 써보자 아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바꿔! 아 확실히 등이트롤로등도 차이가 엄청 심한데 빌드의 차이가 엄청나? 아 진짜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 직장인 아저씨들수치하적용에요자 컨디션 좋다고 합니다자 우리 골든 라이스 레벨론 보시다시피 좀 빠르고 타격감이랑 임팩트 엄청 좋죠 지금 저는 SI 캔디에요 캔디 그리고 쉽고 빠르고 편하고 설명했고 그리고 자동 다운보 모드 아주 깨끗이에요 스킬도 자동으로 쓰게끔 하고 가요 그리고 아까보지만 영웅들이 진짜 많아 내가 뭐조합을 잘해야 돼 여기에 힐러 한 명이 또 필요한 것같아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뭐 도전 모드 타움모드 해갖고 모드가 되게 많아 여러분들 그리고 처음에 나처럼 영웅들 좀 다녀가려면 내가 초반에 알려준 쿠폰 다 쓰고 가야 돼요. 미스 에스 필수. 이벤트도 진짜 막 쿠폰도 많아. 좋아.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2대 이상이다. 도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도전 한 번씩만 도전보다 한 번씩만 더 해보고 본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강약패를 쓰고, 있는 결투자 한번 갈게요. 방어덱을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빼고, 캔디랑 카르멘이랑 자크까지 종정도죠배치 저장, 배치바로하배치 준비. 자, 캔디, 카르멘, 자크. 배추 시작! 포르랑 싸웁니다. 이박네와 진짜 박스 네야 뭐야？이거 뭐 보고 있 는게 맞아？지금 이거 박시네와 학생 캐릭터 으니까 대들 지도 못하 네. 사비형또래 우리 30-40대 어른들이 좀 빠르고 간편하게 반복물을 키면서 할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게임인 것 같고 그래픽도 좋아갖고 타격감이나 이런 이펙트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토르한테 내가 덴비질 못한 거 보니까 이게 영웅, 영웅 뽑아서 덱 만드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골드나이츠가 1년 이상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신규 서버까지 나올 정도면은 이게 이제 유저들이랑 이제 다양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여기 공식 카페도 있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관리가 좀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고 소통도 잘 되는 게임 같은데 운영진이랑도 이제 1년째 변화장 과수 변화지 1년째 변화지 않는 게임 초심을 잃지 않는 게임 우리 골든 나이츠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알려준 그 30만 원 상당의 우리 쿠폰 잘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재밌게 할만한 게임이다 특히 이제 제 또래이신 분들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쿠폰번호하고 그리고 이제 뽑기 하던거하고 그리고 이제 도전 모드 좀 즐기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